가봅시다 승격전 첫판이고요 어차피 저는 승률이 어? 50%가 넘는 유저이기 때문에 무조건 3승 2패로 결과적으로 승격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빡게임을 해봅시다 어민는다먹은 재민정 덕분에 쟤 뭐함? <웃음> 웃기다고. 아 보수 투수네? 오, 맞을 것. 같았거든? 어, 다이브가 고여있다. 보인다. 아, 네, 더블킬. 풀, 아, 아까 안 썼구나. 어, 많이 막. 어, 예? 얘 예, 노플인데. 와, 좋아요. 느낌 있어. 표 어, 뒤로 쓰고 그러면 대요안 돼요. 돼요 그러면 어터 넘을라 그러네 오는 자꾸 앞에 와서 많이 정리 안 들어오나 네, 안어 지나가요. 어여봉 까지? 아 그만 죽으라고 친구들아 똥꼬에 힘 안주냐고 아래 터진다고 뭐 어, 탈진 언제 바꿨대? 와 여기로 죽을 뻔 우와 오른 각도 잘 봤다 죽었으면 터졌겠지? 이거 뭐냐고? 파리, 아니 싫어야? 그 사람들? 아! 세어본다 제? 제발 상대 이거 세 번째 용 바람 용이어라. 지금 바람 용 효율이 좋은데 상대는 별로거든요. 어 바람 용기 모디반 이겼어요. <웃음> 아나 하루 쉬고 와서 지금 너무 행복해 가야 <웃음> 되나? 아, 아. 스턴 나이스 좋아요 형 이러면 좋아요 아나 포탑 나네 포탑 나니? 아이, ᄉᄇ, <목소리> 천 원인데, 나. 참, <목소리> 나였니? 아. 어떻 <오피한> 하면 우리야, 이거. <목소리> 어, 좋은데? 스턴. 아, 정화. 꿍. 꿍. 어,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아 이렇게 되면 죽이는 거였지 와 양심 진짜 와와와다 아. 아, 이겼어요 좋은데? 진짜 좋은데 살보랑 키스하는 꿈 약간 좋지 않아? 노틸러스가 늙으면 노틀러스 영감. 아 이게 하루 쉬고 오니까 좋네. 당, 아니, 가끔씩 하루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. 아예 하루 쉬니까 너무 행복해. 내가 나나츠노 다이자이 그거 다 보고 왔고, 일단 눈을 떴는데, 어? 다 오늘은 일곱 개의 배전을 담아야 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다 보고 왔어. 메리오다스반, 마진족. <웃음> 그만하세요. 너 진짜 아니에요. 잘 찬다. 아, 슬로우. 이어주라. 아, 이거 맞으면 안죽을 텐데. 아, 3타안 터졌어. 와, 미녀 너무 아파. 어펀맨은 아직 못 봤어요. 어펀맨 아직 못 봤어. 근데 그거는 살짝 보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. 히로인 짱이 없잖아. 사이버 아팡, 때리지마 사이버 아팡, 어고수... 어, 거기서 안무빙을 해? 개고수... 뭐라카지못 알아듣겠다. 아,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요. 아니, 솔직히 형들도... 그 보면 재밌어요. 어? 어 안되겠다 하면 안되겠는데 되네 아템다 팔았어 <웃음> 막힐 수 밖에 없지 진짜 이러면 내가요 올라프 형씨 그리고 클레듈라 딱 봐도 제가 이겼죠 가봅시다 올라프랑은 또 1킬 싸움이기 때문에 오케이 갈까요 6랩 타임 아아! 뒤 친구 보고 있었네 와뒤 친구 보고 있었어 뭐해요 리마? 리마 거세요? 이런 순진한 친구 이런 순진한 친구를 만나 키는 198이에요 검증도 안 되는 거와 와드였네 가비 아아! 뚝배기! 어라? 좋은 듯 나쁘다? 아 나쁘다 이러면 아벽 비볐어 나빨 아 진짜 못 싸웠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못 싸웠다 에코가 너무 잘했어 아 울라프 개물 됐어 아주 삼 죽었는데 또또 또 죽어 아와안 와. 되겠다 히노카미 카구라 씁니다 에. 아이고. 안돼 이길 수 있어 이 판. 어. 괜찮아 아직 아직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. 아 미드. 너뭐 그래야지. <웃음> 40도 클레드 원챔이거든살킨 <웃음> 가자, 살 킨. 또, 내킨한번 보여줘야겠네. 쉬었다 가자. 쫀크, 쫀끄, 쫀크장에쫀크장멍 쫀끄짱. <웃음> 때렸다, 멍 때렸다. <웃음> 이 사람 멍 때렸다. <웃음> 바텀 맞다, 맥풀로. 맥풀로 바텀 먹고 있었다, 이 사람. 이렇게 지르면? <웃음> 으아아아 보다 와드 이거 들어온 김에 받고 나갈까 했는데 레전드 되고 있네요 아주 잘어되고 왔는데 아 뭐야 이거 세나 우리 공 아니야? 들어온 거야? 보여줘 아아지아 났다 탁 숨도 못 쉬게 하는 중. 어, <웃음> 아이 어디 가요? 가지 마요. 그요 빨리. 아우, 아파요. 미드클레드미드클레드는잘안 해요. 미드는 자꾸 이, 걸어온 정글러들, 서포터들. 그리고 탑솔러됐까 아직 막, 그냥, 진짜, 만남의 광장을 찍기 때문에. 열 받을걸? 근데 열 받아도 어쩔 수 없어. 이 친구야. 너랑 난 3대 타기 때문에. 클레드는 저보다 할수 있는 셈인가요 아니요. 나만 할 거야. 쉽고 사기적이니까 나만 할 거야. 볼 때는 재밌을지 몰라도, 할 때가 또 달라요. 정말 챔프가 사기적인데 부려요. 홈쇼핑 같은 느낌 살짝 받았는데, 부려서 잘 커도 캐리 못하는데, 사기여서 못 커도 떼고요. 문방. 문방 사우라는 말도 있죠. 이 정도로 강제니시 걸면 어떡할 건데. 이 정도로 강제니시 걸면 어떡할 건데. <웃음> 가자 승격전 마지막 판 가자 이시온네왠지 사야 저게 기억만 붙이면 사약 그래서 너는 사약 먹음 어 고수 여기 와 무경봐 무경봐라 아씨 이거 아! 예측했는데! 말이지 아, 늙이네요 까비! 아 진짜 한대 아 좋아요 마스터 승격 가나요! 드디어! 여기 아. 까비 손싸움, easy, 촉. 여기, 까비. 좀보수 살짝 한턴 빼주면, 응, 뭐, 허, 허투로 빠졌죠? 공 끝날 즈음에, 이제,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, 까비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촉, 촉. 아, 잘 피한다. 에이, 이거 어떻게 버스야, 내 캐리지. 아니 이건 내 캐리지. 내가 팀이 팀에서 지금 어? 아 뭐야 미니안 안 먹어도 좋아. 안 먹어도 좋아요 저는. 그냥 대포 같은 거는 멸시할게요 그냥. 어? 오케이. 이렇게 멸시할게요 그냥. 그뭐 이거 저도 이겼어요 저는. 난 이겼다고. 하하아 <웃음> <웃음> 이제 개웃기네. 베이스, nice, 우리 팀 출발 <웃음> 녀3이면뭐나 쁘지 않았 다? 어떻게 <웃음> 다 <웃음> 웨이브, <웃음> 웨이브, 웨이브, 웨이브.